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뒷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땅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자 바로 오늘 뒷땅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의 왼쪽 어깨를 사용해서 뒷땅을 좀더 정타로 바꿔주는 방법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다운 스윙 때 컨택이 공의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땅을 먼저 치고 공을 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스윙들을 비디오로 보면은 공통적이 있어요 바로 이 왼쪽 어깨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뭐 물론 왼쪽 어깨가 무조건 뒷땅의 원인은 아니지만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이렇게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는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클럽은 자연스럽게 내가 셋업을 잡았을 때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공 뒤에 땅을 맞추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여기서 이제 허리의 회전이 조금 더 추가된다면 은그 뒷땅의 간격이 조금은 더 적어지겠지만 아무래도 왼쪽 어깨가 올라간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이 상당히 위를 향해요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아이언은 하향 타격 다운 블로우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서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다운 스윙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향 타격을 하기 때문에 컨택이 정확하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힘을 100% 다 공에 쏟을 수는 없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왼쪽 어깨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자 백스윙이 시작한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자 여기서 클럽이 오른팔꿈치가 굽은 상태로 클럽을 끌고 들어와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끌고 들어올 때 나의 몸의 왼쪽 어깨가 왼발 뒤꿈치를 향해서 빠져준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깨의 높이가 유지되면서 두팔이 공쪽으로 뻗어지면서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컨택은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묵직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 들어가면서 하향 타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뒷땅은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왼쪽 어깨를 뒤로 빼주는데 자 이제 느낌의 차이라고 하죠. 자 분명히 나는 왼쪽 어깨를 뒤로 뺀다고 라 하는데 갑자기 쌩크가 생겨요. 혹은 나는 왼쪽 어깨를 뒤로 뺀다고 라 하는데 갑자기 체중이 발가락 쪽으로 실려요. 자 이거는 나의 어깨는 회전을 하고 있지만 다운스윙 때 왼쪽 어깨의 리드로 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왼쪽 어깨는 고정된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이런 덤비는 동작이 나올 경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항상 이 연습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 공을 치고 났을 때 왼발의 뒤꿈치 쪽으로 충분히 빠져줄 수 있게 왼쪽 어깨가 뒤로 빠지는 동작이 나와야지 여기서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들어가는 동작이 나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 뒤꿈치가 양쪽이 다 들리게 되면서 체중이 발가락 쪽으로 쏠리면서 몸이 공쪽으로 덤벼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왼쪽 어깨를 이용할 때는 왼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체중이 왼발에 뒤꿈치 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피니쉬를 잡아주셔야지 조금 더 뒷땅이 적어지면서 조금 더 정확한 컨택으로 클럽마다 각기 맞는 거리를 보내면서 쉽게 공을 칠수 있습니다.